루이랑 5, 4, 3, 2, 1. 저 8번까지는 해골 채워주셔야 돼요. 아까 8번을 저기 레나타리까지는 체크는 안 했는데, 누군지. 음... <clears throat> 어, 살려, 살려주세요. 심출이랑 물기. 광 준비. 3, 2, 1. 섹시형님 다음에 조지런님. 다음에 세매님오궁님 한우님 이제 마지막이에 단일만 시간 많이 남았네 카통님 넣고 나 칼라 미리 빠졌다. 괜찮을 듯. 이동. 결정하면 남았네요. 아, 어, 어. 인. 넣으세요. 거수, 거수로 타겟 전환 오심해. 용기 음, 음, 음. 브라샬 용기 딜이 좀 빠지네 거수 마무리 하다 오케이 칼날 결정화 같이, 같이 맞는 유성 분출 준비하고 분출, 광 준비 하세요, 광. 조지런님 다음에, 우공님, 우공님 다음에, 저, 한, 하우님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버려, 버리면서 해도 돼요 오케이 다음 것까지 그냥 애들 정리만 할게요 버리면서 칼날 받고 이거 좀 천천히 먹으면 더 좋고 결정아 땡기고 분출 준비, 분출 준비. 저희 다 이동하고 술 날아갔다. 조심해. 지금 해골 찍은 거. 아 넣었어, 넣었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어떻게 넣었어? 오케이. 막패 해골부터 항상 지울 분들은 지금 지우시고. 흑김자님한테 전부, 세매님 전부좀 해주세요 오케이 용기 이거 바닥 두개 잘못 깔렸거든요 6번이 네모에 있는거고 좀 이상 해깔린게 7번이에요 신트님 좀 이상 해깔린거 신트님이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냄도 왼쪽을 왼쪽으로 좀더 바닥 바닥 잘 뭉치고 해골부터 잘 뭉칠게요 일단 잘 뭉칠게요 용기옷 거예요 용기옷 거예요, 어? 용기옥 거예요. 라스트 네모 바닥 바닥 바닥 굿굿 어..보자 첫코병 네모만 마무리해줘요 네모만 네모만 마무리하고 냄드하면 되고 윤기올거예요신태님 죽은거 7번 제가 커버 윤기올거예요쫄 무시하고 냄드만이번 커버 갈 사람이 세매님 이번 커버 좀. 세매님 이번 커버 좀. 아. 용점 혹시 강령이? 아, 우리가 파. 아. 아. 강령 나이스. 누구야? 이번 강령 누구야? 강령 손들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강령 짱짱 아잘 e 다아 일단 루팅 좀 하고 와 마지막 거북상 e 고 7번 d o 고 e 는데 내가 분출 걸려가지고 잣 e 다 o n e i v 네, 어랜님 마지막 이사이패 구슬 못 넣을 줄 알았는데 넣은 것도 나이스했습니다. 와... 근데 그거 저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골 타겟 찍고 있었는데 그걸 넣어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되게 빨리 오셔가지고 녹백도 잘 피했고. 아니 이거 몇트한 거야? 180도 했나요? 아니 이게 아 뭐야 모트야 160 모트야? 1 6 5라고 이거 맞나? 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 6 5 모트로 찍히네요 첫 죽음에 피로회복제님까지 참 <웃음> 진흙주먹 첫 죽음, 피로회복제. 돌군 난장군 첫 죽음, 피로회복제 뭐야? 아! 토르톨론의 좋아 뭐야? 아.